네, 정말 매피답죠.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데. 어떤 적이 어떤 식으로 에덴의 평화를 위협해올지 아무도 모른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주 메타트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해 이것이 내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궁극의 형태 방주의 창 레벨 5 기동 시스템 올크린 적을 섬멸합니다 방주의 창 레벨 8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에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퍼레이터 기억 결합으로 인한 구제책 부재 오퍼레이터 권한에 재접속합니다 오퍼레이터 권한에 재접속합니다 오퍼레이터 권한에 재접속합니다 오퍼레이터 권한에 재접속합니다, 오퍼레이터 권한에 재접속합니다. 아우 오브 컨트 심장 한가운데를 꿰뚫는 것 같은… 통증이… 이건… 그 구환자님! 방주가 폭주하고 있어요!